밀도하고 비중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값은 똑같아요 값은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단위가 있고 하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밀도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램 퍼 미리리터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단위 볼피당 무게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비중은 비중은 단위가 없다. 왜 없냐? 단위가 없다. 왜 없을까요? 비율? 예, 비율입니다. 뭐의 비율입니까? 예,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Specific Gravity 해서 약자로 그냥 SG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중 그러니까 밀도의 비입니다. 무슨 밀도의 비냐 자, 비중을 어떻게 구했냐 비중 구하는 것이 어느 기준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밀도에 기준되는 물질이 증유수, 물입니다. 자, 물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물을, 아니, 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 그러면 순수한 물, 증유수다, 이 말입니다. 증유수의 밀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1.00, 뭐, 뭐, 0, 뭐,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램퍼밀리리트 이렇게 되잖아 맞죠? 네. 그러면은 물의 밀도하고 우리가 비교하려는 어떤 물질의, 물질의 밀도 어떤 물질에 비교하려는 물질의 밀도 물질의 밀도 에 대한 비다 얘기에요 밀도 그럼 위, 위에도 밀도 단위가 그램 퍼 미리리터 기준 물질 증유수의 밀도도 그램 퍼 미리리터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분모 분자에 이 단위는 생략돼 버리고 없잖아 그렇죠 단지 앞에 값만 존재합니다. 이 값이 밀도와 비중 값은 같다. 값은 같아요. 그런데 밀도는 단위가 있고 비중은 단위가 없다. 생략해라. 아예 없는 거지, 뭐. 맞죠? 네.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비중을 우리가 구할까? 자, 비중이 1이다, 그러는 얘기는 우리가 기준 물질인 물과 밀도가 같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비중이 1보다 크다. 자, 비중이 1보다 큰 값도 있을 수가 있고, 비중이 1보다 작은 값도 있, 있을 거 아니냐. 맞죠? 그럼 비중, 일과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중 일이라는 얘기는 물입니다. 자 물인데 이 물이 물과 비중 값만 딱 보면은 만약에 물과 섞이지 혼합되지 않는 물질이다. 예로서 기름이다. 그렇죠? 기름이다. 사일마 탄소다. 그러면은. 비중값을 보면은 1보다 비중값이 작다는 얘기는 물보다 가볍다 얘기에요. 맞죠? 1보다 비중값이 크다는 얘기는 물보다 무겁다 얘기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물 위에 기름이 떠요. 기름 위에 물이 떠요. 그래.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 그럼 기름은 물보다 비중값이 가볍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맞죠? 일이 네. 안 되잖아. 만약에 사염화탄소 같으면 어떻게 될까? 물보다 무게, 무거울까? 가벼울까? 훨씬 무거워요. 그러니까 비중 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하고 안 섞여요. 그럼 어디에? 안 바닥, 안 바닥에 깔아 앉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딱 보시면은 비중 값딱 나오면은, 밀도 값, 밀도, 단위만 붙이면 밀도고, 그 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물과 섞이지 않으면 물 밑에 깔았습니다. 가볍다? 기름 같이 1보다 작다? 물 위에 뜹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간단하잖아. 물과 안 섞이면은, 물 위에 뜨면은, 물 위에 뜯는 거 기름 제거해 버리면 되잖아. 맞죠? 물보다 무거운 거 밑에 깔아놓는 거나 밑에서 제거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간단하잖아. 안 섞이면 제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섞여버렸어. 섞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분리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밀도 비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설명해 있는 것이, 자, 밀도는 물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그램퍼 밀리 리터 혹은 뭐 그램퍼 리터 이런 단위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자, 밀도 값이 온도에 따라 변화될까 안 될까? 네. 변화됩니다. 기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량이 크고, 액체는 그래도 좀저 작은 값이야. 그렇지만 변화가 됩니다. 자, 그 변화된다고 하는 거 방금 우리가 여기 보셨죠? 보세요. 밀도가, 밀도가, 온도에, 온도에 따라 쭉 이렇게 가니까 최대 밀도가 되고, 이거 물경우입니다. 자, 물의 경우에 최대 밀도가 지금 보시면 0도에서 최대 밀도 되는 값이 나와요. 이게 몇 도일까? 이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최대 밀도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밀도 값이 점차 점차 자꾸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그러면은. 자, 온도에 따라서 물의 밀도도 감소한다. 이 물의 밀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밀도가 변화가 온다고 그러는 것은 뭐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온도에, 온도에 따라서 무엇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야. 밀, 밀도 단위가 뭐예요? 브램포 밀리트니까 음. 질량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온도에 따라서 질량이 변하면 안 돼. 질량은 지구에서도 질량 1g 질량이다면은 달에 가서도 1g이라야 돼. 무게는 중력 가속도 질량 m 그다음 중력 가속도 g가 곱해져서 무게는 변화가 옵니다. 그렇지만 질량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변화 오면 안 돼. 그래서 자, 그램퍼 밀리터에뭐에 밀리리터 부피가 변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기체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고 액체는 그래도 좀 적지만 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 밀도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온다. 왜? 부피의 변화 때문에 밀도 변화가 옵니다. 자, 온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 자 여기서 좀더 보고 가자. 자 물질은 가열하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팽창하므로 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질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한다. 만약 부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면 밀도는 증가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부피 변화가 온다. 거의 부피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비중, 방금 얘기했습니다. 비중이란 물질의 질량과 그것과 같은 체적의 표준 물질, 증유수의 질량과의 비를 말한다. 뭐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은 표준물질 증유수의 밀도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의 밀도 물질의 밀도를 증유수의 밀도 값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단위가 나누지, 나누었으니까 단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비중은 값만 존재한다 단위는 없다 그다음. 아까 우리가 물의 밀도에서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했어요. 증유수에 몇 도시에서 가장 높은 밀도값을 가졌나? 4도시입니다. 4도시에서 가장 밀도가 1.00 그램 l 밀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니 그러니까 밀도가 변하는데 100도씨에서 4도씨로 냉각될 때 수축하고 밀도가 커지나 이 온도 이하에서는 다시 팽창하여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 밀도 앞쪽에 됐고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1gmL 최대 0도씨에는 1보다 작아요. 0.9987 그 다음 물이 얼게 되면 밀도는 더 떨어져서 0도 시 얼음 밀도는요, 더 밀도 값이 작아집니다. 밀도 값이 작아졌다는 이 얘기는 부피가 늘어났다. 증가된다말요 자, 그 다음. 얼음과 같이 밀도가 1보다 1gml보다 작은 물질은 물 위에 뜨고, 그러니까 일보다 작은 것은 물보다 가볍다 이 얘기예요. 위에 뜨고, 일보다 큰 물질은 물 속으로 까앉습니다 자, 물의 밀도, 온도에 따른 변화 맞고. 그다음 이제 열 전달 매체에 우리가 기름, 록 했습니까? 예, 예, 지나갔고, 예. 인화점, 연소, 유탁 자, oil in water w 구분을 해주시고 분모에 있는 것이 주, 메이저다 오일 인 in w 그러니까 수중 수중 유적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이 메이저 분모가 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유적형이라는 얘기, 대표적인 게 우유입니다. 마요네즈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그 다음, 워러인 오일, 유중, 유중수적, 버터 마가린, 대표적인. 버터 마가린. 그 다음, 천년유화제, 레시틴, 뭐 단백질, 스테롤, 뭐 리포프로테인, 담즙산 자, 이런 것들. 열 에너지 측정 온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온도가 우리는 섭씨 온도를 쓰지만은요. 자, 섭씨 온도,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를 씁니다. 자, 섭씨 온도 도씨, 화씨 온도 도 f.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 이용하는 것 동일합니다. 물의 어는점 여기 물은 전부 중요습니다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한 온도가 섭씨 온도고, 180등분한 온도가 화씨 온도인데, 물의 어는 점은 화씨로 32도 페런하이트 끓는 점은 180등분했으니까 32 플러스 180 하면 은 212도 입니다. 자, 그 다음. 섭씨 화씨 온도 관계의 식을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식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섭씨 온도를 100등분했는 값이 뭐와 같으냐 하면 화씨 온도, 화씨 0도가 얼마입니까? 화씨 온도에 32도를 빼준 자, 이 값에 32도를 빼준 값에 180등분 한 것과 같아요. 이 식만 가지면은, 가지면은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화씨 온도로 섭씨 온도로 바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섭씨 온도는 네, 100을 위쪽으로 보내버리면은 180분에, 180분에, 100이 위쪽으로 가면은, 아니면, 곱하기 100 했다, 이렇게 셈 치면 되잖아. 그죠? 자, 화씨 온도의 32도를 뺀 값에, 뺀 값에, 뺀 값에, 1 8 0분의100 하면은 이게 9분의 5. 9분의 5. 관로 열고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도. 그 다음, 화씨 온도를, 섭씨를 화씨로 바꾸면은 또 환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는 도 K 아닙니다. 그냥, 그냥 라지 케입니다 라지케이.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면은 절대 온도입니다. 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도의 기본 단위는 이 절대 온도 K 값입니다. K 값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식품공정은 식품 공전에서 열 에너지 측정에 관해서, 자, 이건 나중에 식품 공전을 볼때 얘기를 합시다. 한, 표준 온도 몇 도? 상온 15에서 25도. 실온 1호, 1도에서 35도. 미온 30에서 40도. 그 다음 찬물이라는 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도 이하 물. 온탕 60에서 70도, 열탕 약 100도, 물을 열탕이라 한다. 그 다음 차고 어두운 곳, 냉암소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 온도에 빛이 차단된 장소를 말한다. 빛이 차단된 장소를 냉암소라 얘기한다. 자그 다음 조리 관련 온도 됐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서 어떻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과학적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이론적 뒷받침도 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농도 계산을 할수 있는, 자, 이걸, 우리가 갖춰야 돼요. 자, 켈빈 온도 보세요. 연력학적 온도, 켈빈 온도, 방금 보셨는 라지 K 표현했는 켈빈 온도. 자, 온도. 이것이 국제 기본 단위다. 국제 기본 단위다. 온도 단위다. 그 다음, 어, 단위하고, 자, 우리 접두어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접두어 좀 쓰는 걸잘 생각을 하고 쓰도록 합시다 자 소문자부터 봅시다 10분의 1을 대시 그래요 대시 다 이건 소문자입니다 대시 그럼 10분의 1에 역수 10배 하면 데카 그럽니다 데카메론 얘기하죠 10일 이야기를 뭐 데카메론 그러잖아 그 다음 10의 2승을 헥토 그럽니다. 헥타르, 헥토파스칼 그리고 나오죠. 그 헥토, 그러니 10의 2승을 헥토라고 그래요. 자, 스몰로 h 쓰고 역으로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 자, 이건 센치입니다. 센치 cm. 그 다음 천은 키로, 키로 스몰 K입니다. 라지 K 쓰지 마세요. 왜 라지 K 못쓰는지 이해되셨죠? 절대온도 예, 절대 라지 K를 쓰기 때문에 키로 라지 K 쓰면 안됩니다. 스몰 K 그 다음 천분의 1, 1 미리 이거는 익히 우리 잘 많이 쓰는 스몰 M 미리 그 다음 1 0의 6성 백만 메가 이거는 이제 라지 M입니다. 메가 그다음 10의 9성 기가, 10의 12성 테라. 자 이거는 전부 대문자입니다. 네 그다음 10의 6성분의 1 마이크로, 마이크로리터, 마이크로 뭐 그램 많이 씁니다. 그다음 10의 -9성 나노, 나노.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본 단입니다. 나노, small n. 그 다음, 피코. 10에 마이너스 12성분의 1. 피코. 나노, 나노, 그 거, 나노 사이즈, 그 거. 10에 마이너스 9성. 10에 마이너스 9성 하면 10억입니다. 10억분의 1입니다. 1 나노메타라는 게 1메타를 10억 조각을 내는 그한 조각이 1 나노메타입니다. 1 나노메타. 1나노메터카면은 상상을 못한 우리가 구경을 할수 있는 그 어떤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해도 볼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 단위가, 이 단위가 지금 얘기하 분자 단위 크기입니다. 나노, 나노? 예, 나노. 여러분, 나노, 나노 그러네요. 분자 단위입니다. 자그 다음 단위는요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숫자하고 단위는 띄워서자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띄워 서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약속은 단위는 직립체로 꼭 쓰세요. 이태릭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태릭체로 써진 부분은 잘못된 사례이다. 이렇게 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숫자 단위는 반드시 띄워섭시다. 단, 몇 도, 몇 분, 몇 초. 이거는 띄우지 않고 그냥 붙여서 자. 어? 어, 온도 표시, 띄워야 되는 이안띄우지않 붙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 언니 니 언니 언니 언니 온도언 온도 도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몇도 하고 이런 도 있잖아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도씩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띄우는 것을 띄우는 것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키자는 룰이에요 그런데 붙여 쓰는 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 그 다음 대문자 소문자 이거 정확히 사용해라 키로그램 메타, 라지엠 이런 거 없죠? 초, 스몰 S입니다. 이러, 이렇게 잘못 쓰지 마세요. 많죠? 여기 보세요. 시청 가는 길에 메타, 라지엠 다 쓰러 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엉터리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국제적으로 약속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걸 이렇게 엉터리로 써가지고 외국에, 어? 내보내고 나면은 딱요어도 먹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미리리또, cc, cc, 뭐의 약자냐 하면 큐빅, 큐빅, 센치메터 이 약자인데 아까 봤듯이 밀도가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오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CC는 지금 CC 쓰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 이 단위 안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음? 미리리터 리터 자 이걸 썼어요 그 다음 유효숫자 개념 가지고 쓰세요. 유효숫자 개념이라는 건 실험하는 사람이 실험하는 사람, 측정한 사람이 정확하게 유효숫자 개념 가지고 실험하고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다른 사람은 어디까지가 유효숫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며느리도 몰라요. 시어머니만 아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실험한 사람이 정확히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이다는 걸 개념을 가지고 유효 숫자 개념 없이 측정해 있는 단이 쓰면은 다른 사람 전부 혼동을 줍니다. 자,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냐? 그럼 유효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가 유효 숫자입니다 뜻이 있는 뜻 없는 숫자 아무리 많이 붙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 숫자를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이냐 약속은 이겁니다 예로서 어떤 눈금이 있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때 최소 눈금 사이에 눈금 없는 구간도 나오죠. 그렇죠. 네. 눈금 없는 구간도 눈대중으로 값을 읽거라. 눈대중으로 값을 읽거라. 마지막 숫자는 의심스럽지만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지만은 자, 실험 측정에서 얻은 값의 마지막 자리 수는 의심스럽지만 유효 숫자로 간주한다. 자, 이게 룰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물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 단위가 자,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뭐 1cm, 뭐 2cm, 3cm 이렇게 자, 1cm 사이에 여기에 눈금이 10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최소 눈금이 1mm 메타이다. 최소 눈금이 1mm 메타이다. 자, 이 자를 이용해서 실험 값을 구해라. 구했을 때, 1, 2, 3번 중에 누가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실험을 했는 거예요. 예. 자, 최소 단위가 1mm, 1mm, 이지만은, 눈금 없는 부분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번 같이 했다면은, 최소 눈금 단위값만 읽었죠. 2번은, 최소 눈금 없는, 눈금 없는데, 눈대중으로 10분의 1 단위로 읽었죠. 이게 바로,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실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현미경 아니고 이거 100조각을 해서 내가 읽었다. 이건 좀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지 않아요. 맞죠? 현미경을 가지고 봤다. 그러면은 3번이 유효 숫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읽었다는. 실험 실험 측정을 했을 때는 3번 같이 읽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뭘 붙였다고 볼 수밖에 뿐이지 않냐 그렇죠 찍었는거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얻어야 됩니까 유연 숫자 개념 가지고 실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그 다음 자리수를 나타내는 영 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해줄까? 자, 여기 보시면 0.0123g, 자, 소수 넷째 자리에까지 나오는 저울을 이용해서 값을 구했다. 구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값에서 어디, 뭐, 어떤 숫자는 유효 숫자이고 어떤 숫자는 유효 숫자 아닐 수 있잖아. 맞죠? 이제 0이 문제입니다. 앞에 두개 0.0 그러는 거는 이거는 여기가 소수점이다 그러는 걸 나타내는 뜻이지 이 0은 유효 숫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개의 0은 소수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 유효 숫자는 1, 2, 3 이거는 분명히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유효 숫자 어디가 유효 숫자는다는걸 표현을 해주는 방법은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1.2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성 그램. 자,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면 1.23, 요세 자리만, 요세 숫자만 유효 숫자이다. 그걸 깔끔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렇죠. 그면 0.0023이면 1 0 마이너스 3성으로 표현을 해 그렇죠. 10에 아니고, 그냥 1.2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승이면 1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성으로 표현을 해주면, 유효 숫자 깔끔하게, 확실히 유효 숫자,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다 그러는 걸 유효 숫자를 앞에 표현을 해주는 방식을 쓰면 좋아요. 그 다음, 계산에 의해서도 유효 숫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더샘뺄 샘일 경우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이 예를 보시면 36.15ml 하고 8.5ml. 자, 여기는 유효 숫자 소수 첫째 자리,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예요. 맞죠? 그러면 제일 끝자리 수는 정확하게 이게 5가 될지 6이 될지, 4가 될지 잘 모르지만은, 유효 숫자이다. 그러면은, 더 하면은, 자, 소수 둘째 자리, 이것, 퀘션, 이것도 퀘션. 자, 여기도 퀘션이고, 여기도 퀘션이고. 이거 두개돼 있는 거는 퀘션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5, 소수 둘째 자리, 의심스럽고, 그 다음 1은 의심스럽지 않은데 1과 5가 더해졌으니까 6이 됐는게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44.65ml 이렇게 계산은 나왔지만은, 유효 숫자는, 유효 숫자는 어디예요? 소수 둘째가 아니고, 소수 첫째 자리 6이 의심스러운데, 뒤쪽에 5는 의미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5를 반올림해서 올리니까 44.7ml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현을 할때 값은 나왔는 건이 값을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유효 숫자 개념으로 다시 표기를 해주면 이것도 표현해주고 나서, 이제, 약,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44.7ml.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깔끔하게,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표현을,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예. 44.65가 아니라 44.64나 44.63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야, 그래야 되면 44.6, 44.6ml. 반올림해서 올라가면 올리고 없으면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다음 곱셈 나눗셈 할때 자, 이 곱셈 나눗셈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세요. 여기 지금 얘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자. 12.24 하고 1.23 한번 곱해 보세요. 자, 12. 2 4 곱하기 1. 23 1 5 0 5 15.0 15. .15, .15, .15. 0, 5, 5, 2. 예. 계산기에 나오는 거는, 자, 이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딱 떨어집니까? 야,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이냐? 이거 계산 잘안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룰을 하나 정해 봅시다. 뭐냐 하면, 자, 마지막. 색깔을 변화를 좀추고합시다 자, 이게 퀘스천이었잖아. 의심스럽잖아, 그죠? 마지막 자리는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자, 의심스러운 게 이거 곱하고 자, 이건 계산기에서 나왔는 거고 그냥 이제 여러분 한번 곱해보세요. 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자, 이렇게 다 곱하고 그 다음 이거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부 더해보면은 이 퀘스천 마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요 올라가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자, 최종적으로 자, 유여 숫자가 12.24 유효 숫자 몇 자리냐? 하나, 둘, 셋, 네 자리. 1.23 유효 숫자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럼 유효 숫자 네 개와 세 개가 있을 때큰 자리에 지배받을까? 유효 숫자 작은 자리에 지배받을까? 작은 자리에 지배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작은 자리가 세 자리만 유효 숫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자리 오는 반올림해서 올라가면 올리고 안 그러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기에서는 15.0552 나왔지만은, 이제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계산, 다시 최종 유효 숫자를 표, 표기를한다면 15. 어떻게? 1. 1. 15. 5가 위에 올라가니까 1이잖아. 0이잖아 15.0552 있잖아. 맞지 책에는 15.2로 돼 있으니까. 15.2. 책야 그럼, 어? 그럼 이게 잘못됐지. 뭐. 1 맞죠? 그래. <웃음> 안 올라가요? 어, 반올림해서 올라가서 15.1이잖아. 됐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실험 데이터 얻어가지고 더샘 뺄셈, 곱셈, 나눗셈 사측 연산할 거야. 그냥 계산기에 나온 거다 써주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농도 농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농도 농도 크게 나눌 때 우리가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어떤 양이 있고요. 더센 법칙이 성립 안 되는 양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하면은 구분을 꼭 구분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더센 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의 크기 성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양에 의존합니다. 제가 이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국밥 만들어 봅시다. 국에 밥을 말든 밥에 국을 말든 국밥 되잖아. 맞죠? 국밥 되는데 자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서 국 500g, 밥 500g을 만약에 가지고 국밥을 만들었다. 그러면 국밥 500g 플러스 500g 합하면은 1,000g 정확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 나오죠. 자, 첫 번째 경우 더센 법칙 성립되죠. 그렇죠. 되잖아. 두 번째. 자, 국한걸릇한걸릇밥한걸릇 한 그릇이다는 얘기는 부피 얘기입니다. 자, 부피로 밥한 그릇, 국한 그릇, 국밥 만들면 국밥 두 그릇 나옵니까? 아니요. 두 그릇 안 나오지? 네. 왜안 나옵니까? 더샘법칙 성립 안 되지? 네. 왜 안, 왜안 돼요? 왜안 돼? 그래서 지금 내가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잘 구분을 하세요. 됐습니까? 국밥 두 그릇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차이 성립하고 안 하고 그 무게로는 국밥이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데 부피로는 성립 안 된단 말이야. 안 되잖아. 국한 그릇 밥한 그릇 말아도 국밥 두 그릇이 아니고 한 그릇 반밖에 약한 그릇 반밖에 안 나오잖아. 그왜안 나옵니까? 이제 이제 설명은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잖아, 그죠? 네. 이제 그거 이제 설명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농도 표기 원칙. 자, 고체, 액체 경우에는요 무게 대 무게입니다. 웨이트 포 웨이트가 원칙입니다. 기체일 때는 부피 대 부피가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이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무게 대 무게가 아니고 고체, 액체일 때 무게 대 무게. 농도가 아니다면은요 꼭 무게대 부피면은 무게대 부피 단위를 꼭 기록을 하세요. 이 기록을 안 하면은요 아 고체액체일 때는 다 무게퍼센트다라고 읽어버립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면은 습관화를 이렇게 하세요. 자. 퍼센트 그래 놓고 뒤에 단위가 생략되어 있다면 고체 액체일 때는 무게 대 무게 퍼센트입니다. 무게 대 무, 무게 퍼센트일 때만 뒤쪽에 생략이 가능하고 만약에 무게 대 부피다 그러면 꼭 이렇게 단위를 표현을 해주라. 안 해주면 어떻게 읽어버린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읽어버린 자기 실험은 말이에요. 실험은 무게 대 부피 퍼센트로 실험을 해놓고는 이 단위를 생략을 해버립니다. <웃음>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아예 무게 대 무게도 단위 쓰는 걸 습관화 하세요. 그러면은 혼란이, 어? 없습니다. 자, 백분율, 그 다음에 백만분율, part per million, 백만분율, 10억분율 파트퍼 빌리언 1조 분율 파트퍼 트릴리언 그 다음 몰 농도, 노말농도 꼭 기억을 좀 하시오. 자,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단위는 몰퍼 리터 혹은 미리 몰퍼 미리 리터 단위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은 그냥 라지 m 이렇게 표현하면은 몰농도를 나타낸다. 몰농도를 나타낸다. 그다음 노말농도 이거는 위에는 용액 1리터였잖아, 그죠? 노말농도도 용액 1리터 똑같아요. 용질의 몰수고 몰농도는 노말 농도는 노말농도는 용질의 당량수 얘기입니다. 자. 일 당량이 녹아 있다면은 자. 당량을 EQ 이렇게 표현을 미리 EQ 이렇게 미리 당량 뜻입니다. 당량 미리 당량 노말 농도 라지 N으로 표현을, 표시를 합니다. 몰 농도, 라지 M. 노말 농도, 라지 N.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 모랄 농도가 있는데, 모랄 농도, 용매가, 용매 1L가 아니고, 자, 이걸 수정할게요. 1kg.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 자, 모랄 농도. 자, 모랄 농도는 어디에 이제 쓰냐 하면은, 음, 생물학적 세포 속에 이런, 음, 여러 가지 실험할 때, 이때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 물에 끓는 점이, 물의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자, 어때요? 에,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 0 0도씨에서 끓잖아.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소금을 녹였다, 설탕을 녹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 100도보다 올라가고 어는점 0도보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는점 내려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때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는점 내려갈 때그 농도가 어디에? 모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때 우리가 몰랄 농도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몰 농도, 노말 농도, 몰랄 농도. 자, 이 농도 맞다. 그다음 농도 계산 실제 문제고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면은 이 문제가 풀려지면은 농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기 것이 돼요. 자, 자기 것이 된다. 이 정도로 하고 혼합물 제조법 이건 내가 설명을 안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주면 문제풀이 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실생활에 설수 있는 설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자 여기에 소금이 만약에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 소금을 우리가 아주 진한 용액의 소금 용액이 하나 있고, 연한 용액의 소금 용액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혼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금 농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혼합할까?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정도 준비만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